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오늘은 어, 명치 통증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명치 통증 자체는 여러분, 이 대사정후군 전체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처음에는 목, 주변에 후두 쪽 비염 쪽에 증상이 나타나다가 다음이 소화불량과 명치통증 그 다음이 변비 그 다음이 치액기 그 다음이 만성설사 마지막이 가스실금 증상이 렇게 넘어 가는데 치료 과정 자체도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예를 들면 가스실금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치료를 하다 보면 변비 증상이 나타나고 가끔씩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또 그게 또 치료가 되다 보면 명치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트림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게 또 치료가 되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목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빠져나오면 이제 치료가 됐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명치통증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지만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이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명치통증 문제는 치료가 됐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한쪽편으로는 또 헤매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변수는 저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좀 부족한 어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전화 상담이나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안 믿을려고, 안믿어려 자기만의 방법을 고집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자꾸 도와드리다 보면 한 개씩 한 개씩 해결돼 가니까 어, 신기해 하면서도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시도 하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도와드리다 보면 제가 또 상처를 받아, 상처를 받는 게, 어떻게 든잘안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두 번째 가장 큰 변수는,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 물론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어떤 뇌에도 두통현상이나 어떤 다른 복합적인 증상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충격에 너무 민감하시다 보니까, 뭔가를 적용하라 해보면, 두려워서 잘 적용을 못 하시죠. 명치통증은 실질적으로 해보는데 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폐가 오른쪽 폐가 내려 앉았을 수도 있고 왼쪽 폐가 내려 앉았을 수도 있고 혹은 양쪽 폐가 내려 앉아서 위장 그 상단 위식도 괄약근을 누르고 있는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 폐에 문제가 있었으면 가스가 식도 쪽으로 안 올라오고 또 식도까지는 올라왔는데 목으로 안 빠져나가니까 위장의 압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결국은 명시통증 문제는 해결이 되기는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그 도전 정신을 발휘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혹여나 뭐를 어떤 불상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두려운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고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욕심을 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를 덜어 올리기 위해서는 피를 위로 이렇게 상체 위로 끌어올릴 수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태가 커져 있다 위장을 누르고 있다 이말 자체를 못 믿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치료하신 분들이 치료가 되신 분들이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장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여러분한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거는, 연구하는 자세. 제가 하는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다고 믿어야 돼요. 방향이 틀렸다고 믿으면 제 동영상을 아예 볼 가치도 없는 거예요. 방향은 맞기 때문에, 또 많은 사례들이, 치료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향 자체는 맞다. 근데, 여러분의 정상들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자세를, 그런 거 와,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자꾸 이런 고민을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정말 덥습니다. 정말 더고, 어 그냥 어제부터 자꾸 명치 통증을 안 하시는 분들의 그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올라왔어요. 일단 두통, 동영상 올려드리다가 일단 명치 통증을 먼저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잠자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한 아, 적용 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잠자면서도 치료의 효과를, 치료의 결과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물론, 잠자지 않고 낮 동안에도 해야 할 어떤 그런 상황, 어떤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병은,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또 쉬운 방법, 간단한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음식은 당연하고요 부지런해야 돼요 원인을 알고 적절한 동작들을 유지해 를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잠자면서 의외로 잠을 자면서 적용했더니 많은 명치 문제가 해결됐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이거는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미나에 오신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고 혹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어,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왠가면 후속 조치가 예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아 이렇게 했는데 안 통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인을 찾아내고 그걸 해결해 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머리 주머니 착용하는 게 효과는 분명히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아차 잘못하면 작은 실수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도 좀 긴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제 뜻을 조금 잘 분별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렵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하지 마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됩니다. 명치통증이 너무 괴로우신 분들은 용기를 내시더라고요. 해봅시죠 일단 몇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자바라 운동법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그죠? 첫 번째는 자바라 운동법을, 이제 잠자면서 하는 치료, 그러니까 명치통증을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자기 직전에 해야 되는 과정들이 좀 있어요. 과정들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바라 운동법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어, 물병 들고 하는 거, 머리 흔드는 거, 이런 것좀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 잘들어요첫 번째는 자바라 운동법을 일단 꼭 해야 됩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부자리 조정법입니다. 이부자리를 반드시 조정을 해줘야 가스, 명치 통증이 자는 동안에도 치료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부자리 조정하고 머리주머니 착용했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명시통증이 해결됐다라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자발 운동, 두 번째 이부자리 조정법. 자, 혹시,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부자리 조정법 이래서 검색해 보시면 제 동영상이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 보셔도 되고, 이따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통제법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통제법 자발 운동법도 중요하고 호흡법도 중요하지만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통제법을 안 들어 버리시면 여러분은 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68강부터 76강까지 있는데 그걸 다 들어보시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시간 검색을 이제 보면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을 안듣 별로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6, 7개, 8개 올라가 있는데 짧게 짧게 제가 올려놨습니다 진짜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들으시면 여러분들 자바라 운동, 호흡법 아무리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결국 은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통제법과 자바라 운동법을 병행해야만 실질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근데 오늘 명치통증 부분에 의해서 그냥 특화된 동영상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대사정원 치료법 74강과 75강. 대사정원 치료법 74강, 75강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대사정원 치료법 74강, 75강 이두 개만이라도 꼭 들어주세요. 잠자기 직전에 누워서 하는 단위 동작이 있어요. 그 부분을 꼭 실행해야만 명치 통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보는 거 절대로 시간 아까워 하시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 고생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 좀 낫게 해 드리려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도와드리니까 대사정문 74강 75강은 곧 10분 12분 짜리예요 짧아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걸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제 세 번째 네, 세 번째 단계, 단계 자발 운동법 알아야 되고 이부자리 조정법 실행해야 되고, 잠자기 직전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 알아야 되고, 네 번째. 여러분의 얼굴에 좌우 비대칭. 자, 구독자 신청을 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동영상 앞에, 앞에, 앞엔가, 있는 얼굴의 좌우 비대칭을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죠? 혹시나 이 동영상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명치통증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장길성 얼굴의 좌우 비대칭. 이렇게 제목을 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럼 메뉴에 뜰 겁니다. 다시. 장길성 얼굴의 좌우 비대칭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 오른쪽 얼굴 라인이 작은 부분도 있고 왼쪽 얼굴이 작고 내려 앉아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부분 분들도 계세요 똑같은 상태에서 폐만 동시에 두개다 똑같이 내려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오른쪽 라인이 내려앉은 사람은 오른쪽 폐가 내려앉아 있고 왼쪽 라인이 내려앉으신 분들은 왼쪽 라인의 폐가 내려앉아 있어요. 내려앉으면서 위장을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옆으로 비스듬히. 여러분들 제가 아까 연구하는 자세로 들으시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각각 문제가 나타나 있는 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나의 몸 상태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못하면 명치통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방향도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고 헤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여러분처럼 명치통증을 갖고 있다면 저는 100%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연구하는 자세로 자꾸 접근하시고 제 말을 믿으려는 마음을 갖고 접근하시고 동영상을 보고 또 보고 하시면 반드시 명치통생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확신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자이 다섯 가지가 요구가 됩니다 복잡하죠 어렵죠 근데 해내야 돼요 여러분 쉬운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생각보다는 심각한 병이에요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섯 가지를 일단 은 해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모래주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총 6가지네. 그죠? 6가지예요첫 번째가 자바라 운동법. 두 번째가, 뭐죠? 이부자리 조정법. 세 번째가 대사정문치료법 74강, 75강에 나오는 잠자기 직전 다리동작법. 다섯 번째가 얼굴의 좌우 비대칭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 장길성 얼굴에 좌우 비대침 여섯번째가 머리 주머니 거고 그리고 베개를 빼고 주무셔야합니고 베개를 빼고 주무셔야 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연구하는 자세로 가세요 연구하는 자세로 가라는 거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베개를 뺄 수가 없어요 위산이 넘어와 버리기 때문에 심하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적용할지 몰라도, 낮에는 한번 적용해 보실 필요도 있다는 라 거예요, 낮에는. 자, 주무시지 말고, 위산이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체크, 확인을 하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누워서 적용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위산이 안 넘어온다는 확신이 서면, 잠잘 때, 밤에 주무실 때 적용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부통떼고내 말대로 따라 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 당신이 책임지라 이러면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치료 비명령으로 돈을 내라고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내몸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태인가를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 오늘 날이 너무 덥고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 또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